오늘은 CN이가 외출을 나갔고요. 그다음에 한편이도 당분간 이제 주말 멤버 또는 약간 그냥 합방 멤버처럼 돌릴 거기 때문에 오늘 하피디랑 H가 참여해서 7명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와 패치 노트 하나 있습니다. 죽으면은 5초 동안 부활할 수 없습니다. 아, 5초 부활 딜레이 생김. 그리고 신능력 2개 추가됐습니다. 신능력이 두개 아.. 어.. 오케이 오케이 응. 잠깐만요! 왜요? 했던 걸또 하면은 돌린거 아닙니까 이거? 에이.. 아니 했던 거 나올 수 있죠? 알겠습니다.. 어 근데.. 무조키병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는? 맞아 근데 전 바꾸는 거 찬성합니다 저도요.. <웃음> 아 바꾸지마 아, 아, 바꾸지 아, 바꾸지마! 바꾸지마 마. 안, 안, 바꾸지마! 안돼안돼안돼안돼 아까 뭐 뭐라고? 뱉은 아, 게 있는데 설마 구워 아, 아, 담나? 구질구질하게? 아, 하남자인가? <웃음> 책 케빈? 어, 케빈님 하남자 한번 하시죠 케빈 빚질게그 다음에 나 번호표 먼저 대신해 씨 망해라 세상아 능력 지난번에 나 모기처럼 살다가 모기처럼 갔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놨던데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아니 진짜로 근데 그거 폭죽이 너무 센 폭죽을 넣어놨어요 하피디 그거 아니 어, 이거 맞아요 케빈님이 어... 잘 못해서 그래요 아이씨 <웃음> 야이씨 진짜. 내가 그거 나왔잖아 내가 바로 이겼어 게임 케빈 비질 게 여기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밑에 땅이 생겨가지고 아어 어, 그러네 저기 땅 보이네요 아 그러네 여기 밑에 마을 있나 보네 제가 저번에 방송을 보니까 영감을 받는 게 있어요 음. 굳이 우리 멀리 가야 되나? 후회할텐데.. 에헤이 거참거 거, 나 오늘 10시 반에 합방 약속 있다니까 그또 높이 올라가 멀리 가는거 봐라 저거 어? 죽고 싶나 벌써부터? 아, 죄송합니다 음 그래 그래 아니 블록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투디님 주변 블록 부서지겠어 아 싫어 이거 저 일부러 깡겄네 <웃음> 야 그거 아니지 그거, 그거 아니지 왜? 멀리 갔지 그건 아니지. 에이. 야 그거 멀리, 멀리 갔지. 그건 멀리 갔어야지. 그럼 멀리 갔어야지 이는 지금라도 이 기회를 주지 않을래?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, 얄짤 없어 어, 그냥 이거. 아뭐 어떻게 한 건데? <웃음> <웃음> 내가 그 정도면 봐줄게. 시작하겠습니다. Yes, yes. 네. 와우 와우. 오케이. 근데 진짜 가까운데 라미랑 투디는? 손 닿는 거 아니야 저거? 네, 라미는 어, 뭐예요? 저요? 저 너무 망해가지고 다 방법이 없는데요. 야, 근데 무적 해병인데 제가 진짜 그냥 라미 끝나겠는데 이거? 탄구리예요. 뼈다귀 생겼거든요. 저 <웃음> 능력 바꿉니다 탄구리로. 어? 뭐야? 라미 왜 같은 블로이 계속 있어? 제 능력입니다. 와. 어? 저 뭐야 저거? 우와. 야, 저러면 방어에 너무 좋잖아. 좋아 보이시나요? <웃음> 뭐였지 저게? 이름이? 아니야 저거 저 프리즈마린 류야 저거 아저 능력 이름이 뭔데? 프리즈마린 프린... 계단을 무한 복사하는 능력 <웃음> 이다스의 손 라미님의 거기 이유시는 거죠? 저 이거 크게 만들려고요 천공의 아서 라퓨타를 만들 거예요 아... 꿈이 크시네 <웃음> <웃음> 혹시 라미님이랑 솔직히 팀인가요? 아니요, 아니요? 혹시 왜 물어보시죠? 핫피디님? 아니 그냥... 궁금해서요? <웃음> 아, 궁금, 궁금해서요. 궁금 그치만 이러 나한테만 오면 어떡해. 또, 또 날개? 이거 가지고 질 수가 없지. 바보가 아닌 이상. <웃음> 근데 이 세상에 있더라고 그런 바보가. <웃음> 아이 진짜 청쇄치님 막말하시네. 그런 사람이 어디있다고 진짜 있더라고. 그만해. 그 사람 내밀어 <웃음> 많이 아프겠다. 죽었으면 좋겠다. 혹시 표지판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요? 설마. 제가 날아가서 이렇게 딱어 다이아 아빠 딱 주고 그러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. 어이 어이. 빗솔쿤. 나니. <웃음> 그타위로 대답하지 말아줄래? 미안한데. <웃음> 에. 나니? 나니. 진짜 기분이 어? 나 정말 히모찌가 와루이 해져버려. 에 캡핑쿤. 히모찌 와루이 됐네. 아시. <웃음> 어. H 지금 용암이랑 물질한다. <웃음> 아 뜨거 식. <웃음> <웃음> 뭐야? 나는 뭐야? 아, 집에 쓰레기 버리지 마. 어, 아, 블이 너무 안 나온다. 오호, 비 뿜. 비 좋다. 비 좋다. 아, 비 아, 미친. 되겠 아! 어, 되겠네? 아, 아. 아, 잠깐만. 야, 야. <웃음> 야, 진정해. 야, 진정해. 허이. 어이 조심해 아, 아 알았어 우리 집에 쓰레기 한번만 더두기해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우리끼리 싸우다가 또 저번 꼴난다 얘들아 우리 오늘 어떻게 우리 안될까? <웃음> 오늘 어떻게 좀나 날파리로 너무 많은 신용을 잃어버린 걸까? <웃음> 많이 잃으키겠지 엔도 드래곤 생성할? 내 침대가 부서진다면 난 이걸 풀어놓겠어 <웃음> 어 진짜 야 저거는 테러리스트 아니 협박 아니냐? <웃음> 이번에 근데 진짜 한번 셋이 뭉쳐보자 리얼. 내가 표지판 줄게 어? 진짜? 오케이 어? 뭐야? 어? 라민님 왜? 네? 저 이겼는데요? 엄청난 게 떠버렸는데? 뭔데요? 엔드 차원문 트리요또 하나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? 그니까 그게 무슨 가 있는데 마치 최캐빈한테 계란 맞춰서 달걀이 나올 법한 계란을 맞추는데 달걀이 어떻게 또사와 말이 <웃음> 되는 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말이 안 아, 된다는 소리 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맞는 아. 말는말한 거네. 두고 보세요, 여러분. 헤빈형한테는 믿음의 절토로 음. 드래곤 아! 머리를 직 죽... 공격하죠. 공격하죠? 지 공격하죠? 졸로가 졸로가 졸로가. 맵 뜨면 아팠죽 겠네. 나나나아빠야 레비 못 알아보네. <웃음> <웃음> 오나 어떻게 반응했는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! 아! 이 죽인다 아! 하지마 하지마! 아아아아아아 잘했다 들어왔다. 어? 야 이거 나 안죽었어 나 안죽었어 나어떻게나 안죽었어 오어 죽였어 죽였어 어, 아, 왔다 에이 아 됐다 어 오 5초 5초 오케이 5초 라미님 이거 곡괭이 넣어보실래요 안에? 비트 왜 라미만 저렇게 감싸? 그러니까 챙겨주네 음. 아다 모종의 거래가 있으니까 그렇죠 비트 아너 라미 어? 좋아하냐? <웃음> 어잠깐 라미 저거 복사하는데? 엔더 처음에 로급하고 근데... 있어 아... 라미 아이디 뭐야 야 근데 저거 못 깨지 않냐 저거? 어 라미 아이디 뭐야 빨리 불러 빨리 불러 AL 어? AL 아, 언더바 라미 아! 지켜 빨리 부숴 빨리 부숴 빨리 부숴 부서. 빨리 부숴야 돼어 이거 어, 야, 안 깨져 그거 안 깨져. 비가... 그거 안 깨져 그거 안 깨져 라미 다시, 부서, 라미 다시 와 나이스 야 진짜 무적될 뻔 했잖아 이거 진짜 무적될 뻔 했어 이거는 와 대박 내가 이 싸움을 끝냈야 아찔했다 아찔했어 와우 아쉽다 아쉽다 이러네 하핏이 어, 이걸 라미랑 짜고 이렇게? 근데 아, 케빈님 이걸, 그거 이걸. 아세요? 예? 저는 부시셔도 돼요 제가 침대 그 자체거든요 제가 안 죽으면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너 설마 룰을 깨고 침대를 설치하지 않은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왠지 너라면 그럴 거 같은 생각이 <웃음> 저의 계획은 그냥 네. 높이 올라가서 버틸 거예요. 아, 너가 안 죽겠다고 그냥 안 죽겠든 말든 그럼. 아, 근데 디기야위 봐봐. 올라와 기다릴게. 쓰레기 자꾸 떨어지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너 자꾸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? 예?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요? 수디님을 위해서라도 아저로믿해 오케이 오케이 맞지 맞지 예, 예. 야 대나무 근데 케빈님 아 어? 침대 괜찮아요? 예저 침대 괜찮은데요? 안 괜찮을 것 같은데? 야 하지마! 빗소라 하지마! 예. 빗소라! 하지마! 알았어x3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빗소라 너 설마 거기 있니? 케빈님, 이거 뭐 자꾸 유셨어요 저를?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케빈님? 이제부터 여기가 제 집입니다. <웃음> 어? 이상하다. 아 곡괭이 있어. 아, 그걸 예쁜데. 제대로 안 지켜? 아니 나 아니야 아니 나아왜 여기서 나한테 또 원망이 오지? 이 둘이? 나 위에서 쳐다보는 거좀 그래 그리고 이 구도. 아 그래? 왜, 근데 왜? 얘들아 나랑 뭐 관계는 끝난 거니? <웃음> 아,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 어떻게 가? 들아 척화비를 아, 조금 세워야될거 같아가고나 나, 버려진거냐고 아나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려고 이런식으로 아. 계단만 올라갈게 아 그래 그래 기, 기강 아, 이거, 이렇게 아. 된거? 길을 이어줄게 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고마워 으응응 음, 음, 아니 뭐 이정도가지고 우린 팀이어 무적해병이다! 어. 무적해병이다! 아, 무적해병! 부정쾌병! 오케이! 부정쾌병! 무작태! 무조건... 아, 야왜 아, 야, 아, 이렇게 돼? 아, 야 들었겠대, 들었겠대! 미친! 졸랐대! 야, 야, 야! 야, 야, 야. 야 목숨 하나 하고 광신 이야! 싸울 수 있어? 나 목숨 하나 아닌데 내 침대 멀쩡한데? 아! 오, 그래 그럼.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요. 안돼, 제발요. 하지 마세요. 어 아, 아, 아! 여기구나 여기가 다신 그 침대야. 안돼, 얘들아 도와줘. 우리 팀 어디 갔어?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무수지마. 하지 저거 죽여버려. 설야 누가 설치했어? 연, 비야 안돼, 화다 죽어. 어, 이떠얘있냐얘얘있냐 아, 아, 야. 야, 그렇지마. 나는 상황 너무 안 좋아. 상황 너무 안 좋아. 아, 어디 와, 나 죽어. 야, 연비야, 연비야, 연비야. 연비야 그러면 안 되지. 한번 봐줬는데. 아, 지켜 주려고 했다 근데 나안 죽었는데? 어? 안 돼. 안 어? 어? 이렇게 되이랑나알 어? 어? 소환수. 어, 나. 에또 있냐? 집에 또 있냐? 야! 야, 지 마. 나는 새. 상황, 상황, 상황, 아. 상황 너무 안 좋아. 상황 너무 안 좋아!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아! 와나 죽어. 연비야, 연비야. 연비야 연비야, 그러면 안 되지. 한번 봐줬는데. 아, 지켜주려고 했다 근데 나 안죽었는데? 어? 안돼! 안! 안... 어? 이야게 되니던! 어? 이런... 어? 나라 소환수! 어, 우와안돼 테러봐 <웃음> <안 돼. 웃음> 테러 안돼! 오! 오! 야 근데 얘왜안 움직이니? 야 오히려 좋아? 오히려 내 침대 지켜줘? 아트프 어, 아, 예? 하트비트님, 그, 레이드 먼저 하죠, 저희 셋이서. 야, 쟤 근데 왜. 어, 어! 아, 여기 빗솔 있다, 빗솔, 와! 아 <웃음> <Scotnate> 뭐야, 나, <웃음> 뭐야! 나, 다가왔다 죽었어. 자, 잡았다! 크디야, 끝 구했어. 기다려봐! 어, 잠깐 어나 그다음... 어, 어어 어? 어? 뭐야 나왜 아래 아래가 비어 있는데요? 아이씨어 <웃음> 안돼 안돼 나 죽는다 참합니다 죽는다 이거 야 블레이즈 누가 소환했어? 그거 내 건데 뭘어 잠깐 아와아 어. 무슨 일이야 이거? <웃음> 아니 나 집으로 돌아오려고 자살했는데 하트피트가 없었어. 하트피트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. 어 어. <웃음> 이브 <웃음> 여기 계세요. 어나 밑에 떨어졌는데 살아남았어. 근데 지금 나 침대가 없어서 죽으면 끝인데 한번 버텨보고 있는 중. 아 연비 살았어? <웃음> 야물 밑에서 버티지 마라. 바닥에서. 그거 진짜 반칙이다. <웃음> 나내 손으로 나 죽여? 물 속에서 숨 참아 연비야. <웃음> 움직이는데요? 또 어, 뭐야? 야, 뭐야? 리왜 <웃음> 움직여? 래곤이 움직이는데? 아! 드아야아 <웃음> <웃음> 뭐야? 잡 <제발, 제발> 어! <웃음> 어, 빨리. 빨리 어디 아, 뭐야? 서 <웃음> 아, <떨어졌어, 떨어졌어. 웃음> 투디아 떨어졌어 투디아 떨어졌어. 라 죽여라 따라 뚜르디 죽어야 돼 죽어야 돼. 아. 없는데? 빨리 찾자, 없는데? 빨리 찾아 저 아. 디디, 빨리 찾아 저디 빨리 찾아. 블라드. 아, 어내 옷색인가? 아. 어. 어 땅을 어, 탈정이 안 떴는데? 하피디 근데 밑에 있거든. 하피디 밑에서 죽으면 아. 물 따고 간다 두디야물 아. 끊어버려. 어 끊었는데?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야씨 나처놈 있었는데 야하하하야 야, 이건 아닌지 어? 저기 누구지? 아, 우리 만나겠다 우리, 우리 만난다 만피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넌 죽이고 죽어 <웃음> 아니 물이잖아 또 어, 야. 게다가 케빈이 형한테 엔더테일곤 가고 안 있어 안돼 <웃음> 얘 여기까지 왜 내려왔어 소리 가주세요 제발 <웃음> <웃음> 아나왜 이렇게 2회 연속 이게 추잡하지? 아 진짜 짜증나네 그냥 아무튼 오늘 침대전쟁 <웃음> 아, 개꿀잼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약간 합방 멤버같은거 조금 제가 구해와볼게요 어, 지난번에 우리 합방 도와준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한번 다른 분들이랑도 한번 이거 해보죠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노바 노바, 노바 구독 부탁드려요